하가다 일찍 알았더라면 <웃음> 하가다 오늘은 마지막 10강 개명을 지키는 길 하가다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해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짐으로써 어, 개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가다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함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또그 사랑 안에 가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어, 영어로는 음, obey, 순종이지만 어, 원래 그 단어는 테레오는 물론 순종은 당연한 일인데 그 전에 keep, 소유하다, 가 u a r d 잘 방어하다, r e 브 e r v e 보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명을 잘 간직하고 또 빼앗기지 않도록 잘 방어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걸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순종은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테러요를 통한 오베이 만일에 우리 안에 지켜지지 않는 순종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순종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삶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성경은 계명을잘 지켜서 삶이 되는 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지킨다는 게 뭘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마음에 간직하는 것 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자신이 성경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편지는 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편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영으로 쓰셔서 육의 마음판에 쓰셔서 우리를 편지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국은 우리를 편지로 만드는 어떤 편지? 그리스도 계명과 율법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면 계명을다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자, 13장 27절에 보면 계명은 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라고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인이 가만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씨, 이 개명은 말씀의 씨를 뿌린 건데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이 심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말씀만 우리에게 드러난 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받아도 여전히 가라지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자꾸 어 더좀 팽배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산도 있지만 가라지들의 모습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라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라지의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어, 사회적으로 어, 이제 똑같이 문제지만 그 비난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빨리 뽑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직분도 맡고 목사고 하또 어, 전도사고 또 교회의 직분자인데 여전히 가라재의 모습이 나올 때 어, 우리는 이것을 빨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또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면은 이 가라지를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 두라고 합니다. 가만 두라고. 왜 가만 두라고 하는가? 둘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한 이유는 가라지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라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추수죠. 어, 그리고 그건 어떤 역할, 어떤 추수로 하냐면 어, 불사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불사르는 도구로.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 좋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계속 두지만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땔감으로쓸 수밖에 없죠 어, 그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로도 볼수 있습니다 땔감의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로도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의 가라지들에 대해서 빨리 뽑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때가 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도구들은 우리 속에 있던 가라지를 통해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 속에 가라지가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경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추수꾼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단은 어, 묵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라지는 어차피 다 불사르게 되고 소멸될 거니까 남는 건 곡식이니까 얼마나 곡식을 많이 심었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가라지가 많느냐는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곡식을 거두냐면 말씀에 씨를 뿌려서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이란 말이 마음의 알갱이의 준말이라고 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마음에 가득한 알갱이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속에 뿌려진 가라지밖에 없다면 어떻게 알곡을 내겠느냐 선한 걸 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걸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쌓인 것을 통해서 쌓인 걸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죠 선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말이 그 쌓인 말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정죄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의 열매죠 우리가 쌓은 말들이 매 순간 나의 말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와 일치되는 올바른 관계 자기에 대한 올바른 관계 그게 평안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능력이겠죠 정죄라는 건 분리죠 분리 그게 염려고 낙심이고 자책이고 허무고 공허고 무력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의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기갈,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고개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기갈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이, 먹을 물이 없는 거죠. 우리 어릴 때감뭄 때문에. 이제 깊은 샘을 파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물을 먹고 그랬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씨와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기근과 기갈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심어놓은 것이 없으면 거둘 기회가 없어요 거둘 기회가 없으면 결국은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썩을 양식은 있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없는 거죠 내가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기근입니다 이 기근의 특징은 어, 절대 기준이 없게 되는 혼돈 속에 빠집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선악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도 올바로 알고 참된 의미도 알고 참된 소망도 알 수가 있는데 만일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죠 의미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무의미한 게 너무 많아지죠 그리고 소망도 당연히 한계적이고 결국은 그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 망상이 불과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공허 움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욕심을 내고 염려하고 그리고 아무리 욕심을 내도 또 공허하고 그래서 혼란과 권고 우리가 결국 할수 있는 일은 혼돈과 공허 속에 어둠의 일을 행하고 더러운 것우상 아,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1984년 LA올림픽 다이빙 금메달 리스트 조우지웅은 아시아인로서 으 처음으로 다이빙의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광주에서 수영 올림픽의 다이빙 금메달 전체를 중국이 닦았습니다. 84년 첫 메달을 땄는데 서양의 전유물이었던 다이빙이 이 중국 저우지 자 때문에 시작된 이 다이빙 금메달이 광주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중국이 다딴 기록을 세운 뉴스가 보도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금메달 땄을 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동양 여자로 외한 네.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백미터 경주를 좋아했는데 맨날 넘어졌다는 거죠. 어머님이 항상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넘어질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다 아름다웠다 나는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견딜 수가 없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어, 계속해서 사랑과 격려의 말을 심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어, 실패는 기회죠 어, 잘하고 있을 때 격려의 말은 깊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 문제, 고난의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주는 것은 깊이 심기는 좋은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이빙을 시작하면 실수하고 사고가 났지만 그때도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은 심겨놓은 씨가 금메달을 타게 했다고 어, 간증하는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서에 통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일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와내 후손의 입에서 와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의말씀이라이 표현은 아주 어,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에, 명확한 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 영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있냐면 내 입에 둔 나의 말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곧내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하여 또 다른 후손들의 마음에 영으로 임하고 되고 또 다른 후손들에게이 입을 통해 계속해서 물론 기록된 글자가 수천 년 전달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글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입으로 말하면 그 글자는 글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으로 살리는 건 영인데 그 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동안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계속 씨가 심겨지는 씨가 심겨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여전히 가라지가 우리에게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풍성한 알곡들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 가라지는 때가 되면 일정한 기간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마저도 성령의 불길을 불을 불 태우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한과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심겨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겠죠 그러나 만약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 권한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 광야 생활의 권한은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기회가 됐죠 바울이 수없이 심겨진 말씀들이 그가 정말 눈이 멀어버리고 주님을 만나서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선교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했던 모든 죄악된 가라지들이 더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는 좋은 불소식의 재료들이 되었다는 간증을 계속 서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말이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 업절여졌느냐? 업절여진 만큼 우리 삶에 여전히 갈아지는 수없이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원수가 심고. 우리 속에서 자라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도구들로 또 다른 도구들로 불로 태워지는 도구들로 곳간에 쌓이는 도구가 아니라 불로 태워지는 도구들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략으로 말씀을 읍조이라고 하셨죠, 말씀.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업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지켜지게 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뿐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하가다 교육을 이제 일반 학문에서도 하나님의 에, 그 디자인하신 뇌의 원리가 하가다 교육이 에, 왜 필요한가를 그 에빙하우스의 기억 곡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시간이 지나면 아, 거의 50% 정도 어, 뭐, 19분 63, 뭐 오, 63분 분 정도 되면 거의 40%까지 기억력이 내려오다가 하루 지나면 뭐 30%, 이틀 지나고 나면 20% 가까이 거의 대부분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인데 근데 반복을 하면 반복을 하면은 그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기억의 에, 그, 능력이 간직되어 질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뇌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죠 어떻게 반복을 통해 반복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난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생존한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소리내어 읊조려서 마음이 지키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것도 말씀을 읊조려서 가능하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 이것도 말씀을 읊조려서 가능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일 이것도 말씀을 읊조려서 가능합니다 아, 말씀을 읊조리는 방법에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자아를 부인하는 게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는 겁니다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기도밖에 안 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걸 구하죠. 근데 그 구할 때뭐 필요한 걸 일일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를 마음에 딱 간제가 오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로. 부모가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주고, 모든 걸다 합니다. 기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의 본질은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읊조리는 동안 주님과 입맞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여야되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하신다 우리가 말씀만 읊조리면 마음이 하나가 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걸 때마다 채우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매일 마음으로 입술로 읊조리는 중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과 예배에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는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과 성품, 섭리를 높이는 것이 찬양과 예배인데 성경에만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섭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읊조릴때 우리가 그게 찬양이고 말씀을 읊조릴때그 자체가 예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초대교회 예배 의그 자료를 보면 지금과 같은 설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다 차례대로 읽으면 끝이었습니다 아, 이미 배경이 배경이 에, 이미 그 성경에 기초한 배경이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환되면서 전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화로 할때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아, 이해하게 해주고 그 말씀 지금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도 뭐 결혼 이야기 사람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비유 이야기. 그러나 그걸 우리 시대 우리의 맞게 설명을 할 필요가 생겨서 이제 설교 강해라는 게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예배를 배우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자신들이 설교문을 읽어 보거나 성경을 소리 내어 읽어 볼때 그게 진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듣는 것만으로는 높일 수가 없어요. 나도 입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읽어보고 주일 설교를 내가 읽어보고 또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소리 낼때 찬양과 예배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삶이 때로 육체적인 율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성령을 의자여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가 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말씀을 어,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죠. 이걸 성경은 어, 말씀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함만이 행함이에요. 말씀이 나를 행하게 하신 행함만이 성경은 행함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똑같은 행함 같지만 전혀 다른 행함입니다. 주인이 다른 행함이죠. 내가 말씀을 지켜내려는 행함은 의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이 내가 되어 그 말씀이 행하게 한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어, 어느 정도 일정한 능력이 생기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어린아이가 이걸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밥을 잘 먹고 키가 크고 힘이 생겨서 이강대상 옮기는 건 전혀 문, 문제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간직하면 그 말씀이 살아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강대상을 옮겨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관점의 문제죠. 잘 먹고 일정한 시간이 되어 잘하면 누구나 옮길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일이 일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 가르침은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는 걸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의드라는 말과 아, 이. 이 라마드라는 말은 똑같이 배우다 가르치다 근데 원래 라메드가 배우다죠 근데 그게 또 라마드가 가르치다요 왜냐면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배우면 또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안 가르쳤어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가르침은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게 내게 가르쳐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한 말씀이 누군가를 가르치게 돼 있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하는 건데 도는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타력종교라고 하죠 자력종교 부처나 유교나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자력종교 도를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도를 읍절일때 그리고 그 도가 전달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체를 입으로 말하는 건곧 전도입니다 1차적으로 나한테 전도고 또그 전도가 내게 이루어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거죠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면 귀로 내가 듣게 되고 먼저 내 영이 전도가 됩니다. 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전도, 도가 전달되어서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우리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영이 새겨진 말씀이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에 가장 강력한 도구죠. 성경 말씀 자체를 읊조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될뿐 아니라 동시에 내 자신이 듣고 전도가 되고 이웃과 피조물이 듣고 그게 중보기도와 권명과 유로가 되고 더 나아가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 악한 영들이 듣고 그 원수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읊조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나에게 그게 가르침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고 원수, 악한 영들이 묶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원수의 모든 세력이 파해지는 거죠 물론 이건 다 영적인 거죠 보이는 세력이 아닙니다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있는 육신의 생각 예, 헛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이 계속 정으로 쪼, 쪼듯이 쪼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 혼자 읽을 때와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말할 때 나를 정확히 못 보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할때 나를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아 말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봤더니 내가 모르는 걸 그때 비로써 안다는 거죠. 나를 정확히 할 때는 같이 누군가 이야기를 해봐야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어봐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말하는 동안 자신의 자신의 말씀을 다아는 것을 착각했다는 걸 그때 발견해. 요그 착각은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고 위대한 성장이죠 우리의 모든 건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 모르는 게 없어지고 알아집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이 죄인이죠 내가 죄인인 걸안 순간 바로 죄는 죽고 내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나의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죽고 나는 모든 걸할 수가 있게 되죠. 어,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건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만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봐야 나를 정확히 보듯이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하가다를 하고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함께 성경을 나누어 볼때 자기를 정확히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는 스스로는 모르고 누군가와 말을 하고 누군가 교제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할때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역하가다는 가족하가다는 또 다른 나를 알게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다는 말을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불행한 일은 가정에 정답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메타인지가 아예 없는 거죠 각자의 해답을 가지고 그 상황, 상황 속에서 배워가는 거죠 끊임없이 서로를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배우는 겁니다 일생 공부하는 거삶 전체는 공부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공부고 죽는 것도 공부입니다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성공도 배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패도 배우는 것에 불과해요 다 배움의 과정이죠 언제? 그걸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온 세상에 해답. 하나님의 엇담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하가다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일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세요. 구약에서도 지키라. 얼마나 많이 나온지 상, 근데 다시 한마릅니다. 신학에서 지키라 데려옵니다 다 공통적인 게잘 간직하고 잘 방어하고 잘 보존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듣고 끝나는 건 아무며 10년, 20년 예배를드려도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입으로 옵저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 끊임없이 원수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 지키고 간직하느냐가 영적 싸움의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간직할 때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고 지키게 되고 평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집니다 요하기에는 기계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 주셨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반복된 단어를 수없이 해주면 어, 즐겁게 따라합니다 이때 성경을 읊조려주면그 성경이 새겨지면서 성경적 기억, 집중, 언어 능력이 생기는 거죠 특히 큰소리로 하는 건 굉장히 서로에게 좋습니다 우리는 큰소리가 상대방을 방해한다고 오해하지만 상대방의 그 자기 집중력을 더 높여줍니다 조용하면 집중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끄러운 곳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집중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든 도서관에서도 무조건 큰소리로 하도록 문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이 개발됩니다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하가다를 큰 소리로 하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 어릴 때부터 가정이 형성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집중력들이 어쩔 수 없이 개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TV를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집중력은 계속 약화됩니다. 집중력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각하고 남이 원하는 게내 귀에 들리면 내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내 집중력.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면서 생각이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뭘 집중해서 하는 걸 고통스러워합니다 산만해야 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큰 소리를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귀로 듣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면 집중력은 분산되겠지만 상대방의 큰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집중력이 자꾸 개발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큰 소리는 신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폐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하게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큰 소리는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은 소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과 소리에 영향을 받지만 소리에 훨씬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정적인 소리, 날카로운 소리는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빗으로 찌른 것처럼 깊이 찌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좋은 큰 소리는 영혼을 강력하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건 말씀이 몸 전체에 새겨지게 하고 공부도 몸에 새겨지고 또그 몸과 소리가 함께 움직여질 때 우리의 몸 전체의 체온이 유지가 되고 올라갑니다 체온이 0.5도만 올라가면 웬만한 병은 다 저절로 치유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감기 걸리고 그러면 열이 올라간 이유는 그 치유 과정이거든요 열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어, 지금 뭐 코로나 걸리면 바로 열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주 좋은 증상이죠. 그건 뭐그 해열을 시켜 버리면 사실은 안되죠 원칙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피의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하가다를 하브루타와 함께 접목해서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브루타는 원래 교제, 친구, 대화라는 뜻인데 함께 같이 하는 건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서로에게 서로를 보게 하고 서로를 알게 하고 더 많은 걸 알게 하고 그러면서 각자 더 깊은 탐구의 습관을 갖게 하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은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 이분이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분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도 말입니다 이말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말 때문에 우리 삶이 매일매일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심고 또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걸 계속 읊조리면 그가라지들이 계속 우리를 점령하게 되고 거둘 곡식이 없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소리내어 업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말이 되게 하나님은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네, 그 디자인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읊조리기를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탄과 형통의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